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재회를 원하는 분들이 전 남친을 쉽게 잊지 못하는 이유는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전 남친을 무작정 믿고 계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이별을 했다면 이별이라는 결론은 같지만그 과정 속에서 누가 갑이었는지, 누가 헤어지자고 했는지, 무엇 때문인지 이렇게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재회를 원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다 전남친 편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냉정하게 해주는 말들을 흘려듣게 되죠 마음속으로 내 전남친은 다른 남자와는 다르다 우리는 사랑이었다 내가 잘하면 돌아올 거다 라는 믿음이 형성돼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제외를 원하실 거고요 이분들에게 제발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는 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남친의 입장은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헤어졌을 수도 있고요 지쳐서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경우는요 남자가 여자에게 실증을 느끼는 경우예요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헤어졌든 지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든 남자가 이별을 통보했다면 그때부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일단 진심으로 노력하고 사랑했는데 결국엔 이별 통보를 하게 된 경우하고요 여자에 대한 애정이 거의 사그라들 때쯤에서 옳다구나 싶어서 흔계로 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남자가 진심이었을 경우에 이별 통보를 했다면 심사숙고를 해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여자들이 생각하는 정말 괜찮은 남자인 경우에 해당되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경우의 남자는 진짜 괜찮은 남자일 수는 있는데 재회가 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고요 이미 그런 상태라면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이나 아픔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일 거고요 또 여성분들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인데 제법 괜찮은 남자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남자를 그냥 놔둘 리가 없거든요 남자가 진심으로 여자를 대했기 때문에 이별 후에 이 남자도 분명히 힘들고 아플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아픈 마음처럼 남자도 분명 그런 마음이라서 그 아픈 마음을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져요. 근데 그 아픈 마음을 기댈 대상이 일단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별하기 전에 많이 아파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남자 주변에도 많은 여자들이 그 남자의 상황들을 파악했겠죠. 그 여자들도 내 전남친이 제법 괜찮은 사람인 걸 알고 있었고 그 남자를 쟁취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이별했다면 그 찬스를 그분들이 놓칠 리가 없잖아요 거기에 새로 다가오는 여자들은요 이미 이 남자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를 어 충분히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를 공략하기가 정말 쉽겠죠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꼬이기 시작해요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다시 내 마음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하고 이별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 올 수밖에 없어요 전남친의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 이해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내 욕심만 마구 생각하다 보니까 새로운 여자를 만난 상황을 바람둥이였던 걸로 그동안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걸로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마구 비난하게 되고 짜증을 내다가도 그 남자만한 남자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연연하게 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전 남자친구에게 나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재회를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재회를 원하는 여자분들은 항상 새로 만나는 여자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전 남친이 나에게 더 좋은 점수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전 남친은요, 지금 새로 만나고 있는 여자에게 나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그랬으니까 만난 거거든요. 여기까지의 상황만 보면, 일단 내전 남자친구는 제법 괜찮은 사람은 맞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 그냥 아무 여자나 갈아탄 남자라면 일단 좋은 남자는 아닌 게 확실하잖아요. 이제부터 조금 더 씁쓸해질 건데요. 정말 좋은 남자였다면 그 남자는 나한테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 전남친이 새로 여자를 만나게 됐더라도 그 여자와 장난으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와의 만남을 쉽게 또 정리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내 심리는 위축돼서 자꾸 더 매달리게 될 거고 나는 좀더 추해질 거고 좀더 멀어질 거고 그러면서 좋은 물건은 갖기가 정말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겠네요 그런데 사실 이런 좋은 남자는요 전체 남자의 10% 미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이제 옳다쿠나 싶어서 핑계를 대는 남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미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고 있거나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명분이 없어서 이별에 대한 통보를 못 했던 경우겠죠 그동안에 여자에게 줬던 자상함과 좋은 이미지를 깨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싶어하는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남자들은 이런 멘트를 하죠 네가 원한다면 내가 너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너한테 내가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식으로요 제3자가 보기에는 남자의 멘트가 너무 뻔한데도 어, 재회를 원하는 여자는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연애 초기 때처럼 그 남자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재회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건 아마 진정한 의미의 재회가 아니라 연장계약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여자로 갈아탈 기회가 있다면, 그런 찬스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별할 핑계거리를 다시 찾을 남자라는 거죠. 이제 가장 많은 경우인 남자가 여자에게 실증이 났을 경우를 한번 볼게요 여자에게 실증이 난 경우에 남자는요 이미 여자를 얕보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나는 너한테 좀 과분한 것 같아 너 아니어도 여자는 얼마든지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임에도 그 남자와 재회를 원하는 분들은요 인성이나 내면적인 부분보다는 전남친이 가지고 있는 외모, 스타일, 어떤 몸 이런 부분이 주변에 다른 남자로 대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남자도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여자 본인 스스로는 잘 인정을 못해요 나는 사랑이라서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좋아서 라고 자기 스스로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주변에 그런 인간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외모로 드러나는 부분이 정말 큰 부분이라는 걸 인정 못한다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외모가 좋으면 더 좋은 게 아니라요 외모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큰 부분일 수 있는 걸 인정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애를 좀 해보신 분들은 외적인 부분에 민감하지 않은데 연령대가 좀 낮은 분들, 연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재회를 원하는 여성분들이 말하는 내 전남친은 다른 남자와 다르다는요 다르다가 아니고요 달랐다가 맞을 것 같아요 사귈 때는 다른 남자와 달랐고요 지금은 다른 남자와 같아요 여러분의 전 남친은 변한 게 맞고요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건내바램이라고요 남자도요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남자도 요내 여자친구하고 뭔가 충돌이 생겼을 때 나와 다르다 뭔가 고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노력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해야겠다 라고 말을 했다면 이제는 그걸 버리고 다른 걸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연애를 하는 순간은 남녀가 모두 약간 환상에 빠져있는 시간이에요 그 순간에 있었던 기억들은 황홀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재회를 피하고 있는 전 남친은요 여자처럼 그 순간을 예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힘들고 두려웠던 기억 다른 여자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상태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 황홀했던 순간만 떠올리고 기억하고 싶어하는 중이고요 그럼에도 저는 제외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전 남친의 결정으로요 그리고 그 결정은요 여러분을 전혀 배려하고 있지 않다가 전 남친이 슬그머니 심심해서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생각나기 시작할 때부터 가능하다는 거죠 연인 사이의 마지막 헤어짐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헤어짐을 마지막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이 아니라 과정처럼 만드시려면 내전남친은 다른 남자와 다르다는 고정관념부터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전략도 세워지고 재회 확률도 높아지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